이티제는 주로 혼자서 뚝딱뚝딱이라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야 차질 없이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티제는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선뜻 리더를 자원하지 않습니다 리더직을 수행하려면 평소 신경쓰던 것보다 몇배더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학급회장을 맡으면 같은 반 친구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리더 역할을 아예 수행 못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본인만의 스타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데 fm을 추구하다 보니 고집불통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티제는 원칙을중시하는 스타일의 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목소리>